갈수 있는 곳딱한곳 남았어. 유일하게 그나마 길이 있는 곳 여기 아닌 아 여기로 들어올 것을. 오케이. 여기서 뭐 챙겨가야 되나? 잡도선이라고 아니야. 분명 좋은 게 있을 거야. 안 돼. 우선은 도전이다. 뭐냐. 뭐냐. 내가 한번 더 토끼랑 싸워보자 뭐냐 여기 뭐냐 내가 한번 저쪽 위로 올라간다 오늘 토끼 너랑 나랑 맞짱 까는 날이다 뭐냐 내 마지막 일은 거기밖에 없다 안되면은 빠고해서딴거뭐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오겠어 뭐냐 너와 나는 오늘 맞짱을 까는 날이구나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 뚫었구나! 뭐냐, 너 죽고 나 죽잖아 오! 어? 예스! 막아 너 어떻게! 끝났어! 예스! 어? 너? 전에 봤던 아이구나? 그거 해줘서 고마워! 그 토끼한테 쫓기가 있었거든 어떻게 할지 몰랐어 에? 우리 <웃음> 저 사람인 줄 알았어 얘, 네주인공 주기로 했다니까? 예 어? 아니, 난널 노렸는데? 봐봐! 어 너도 여기 갇힌 거 봤지? 같이 갈까? 선이 이, 이 꼴만 아니었어도 제대로 맞힐수 있었는데 으윽 완벽한 기회였는데 같이 가면 더 안전할 거야. 음, 음 좋아 같이 가줄게. <웃음> 나쁘 애야. 분명 나약기 찾을 수 있을 거야. 애를 따라가면 분명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 이름이 뭐야? 내 이름 아리아라고 해. 루인. 루인 아니야. 얘 무슨 아까 전에 검돌 있는 그 중에 한 인간 있거든? 뭐 잘못된 거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로인 나도 만나서 반가워 계속 움직이는게 좋겠어 저 녀석 당장이라 움직일지도 몰라 그래 저 망할 놈의 토깽이 망할 놈의 토깽이 오냐 너 축하한다 그렇게 날 수십 번은 한 다섯 여섯 번은 죽였더니 꼴 좋다 오 드디어 이채털 끝났어요. 아, 삼체넣고 났구나? <웃음> 어. 이거 볼려면은 다시 보기 있거든? 오늘 납반성한 거 그거부터 보면 돼. 아, 보았던 것도 전부 잃어버렸어. 그거 하, 그거한테 그거 쫓기던 중에 잃어버린 거겠지. 다시 보기 보면 돼. 있어요. 이거 처음 게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그 다음에 다시 보기 한번더 보면 되는 거고. 선은 더 이상 혼자 도서관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멀색 소년이 곁에 있었습니다. 소녀가로, 아줌마가로. 정말이구나. 이 도서, 관에 사람이 또 있다니. 솔직히 말해서 놀랐어. 모르는 일이었고는. 하지만, 좋은 의미로 놀랐어. 새 인물은 이야기에 많은 기, 여를할수 있으니까. 안 그래? 루인? 루인은 알아? 당연하지. 인물, 인물들 이름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서지겠니. 다? 내일은 해줬자야. 내일은 아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해설하는 것. 해설한다고? 음. 내일은 아리아가 하는 일이 해석하는 거지만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해설해야 할까? 아니면 너는 중위물이 아닌가? 본인에게 상담하는 게 좋겠지? 소녀 가로 아줌마 가로야. 저 웃음소린 아줌마 웃음소리야. 또 이상한 말하고 떠나버리네. 아는 사람이야? 별로. 이도서관에 처음 본 거야. 내가 아는 건 내가 하는 일을 해설한다는 것뿐이야. 요가 하는 일을 해설한다고? 왜? 나도 하고 싶어. 내 질문에는 대답, 대답을 잘안 해. 음. <웃음> 아무튼 여기 있어봤자 아무도 오움이안 돼. 응, 너 말이 맞아. 저, 저 아줌마. 작업물이 찬 우아한 분수대다. 여기엔 잠긴 특별한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 그것들을 열심히 해줄 수 있어. 이 심의 문은 해와 달이 만날 때 열릴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혜나무가 목말라. 나무가 물만 좋아해서 아쉬워. 내 차라도 제주 을수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 길이 있냐, 없느냐인데. 동상 정말 잘 만들어져서 꼭 살아온 질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겠어? 어, 해야 될것 같아. 네가 죽일 것 같거든. 안 죽인다면 보장이 없잖아나 그치, 죽인다는데 말을 해야지. 뭐라도 있어야 될 텐데. 지혜 나무 이것 빨의이 나무의 책이 열렸어 뭐 책은 나무 책은 나무 덕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책은 나무에서 태어난 거라고 해도 되겠네 그래 그게 이 나무가 편하는 바 같아 그렇구만 그렇구만 안길은 없는 거 같으니 잠겼네. 잠깐만. 해, 아니야. 해문. 달이 사라질 때? 그럼 달이 언제 사라지는지를 알려줘야지. 어? 아니네. 이씨! 아, 이렇게. 저장을 합시다. 문화리자도 있네? 셋짱 일찍 손부들가 하면 고생이야. 키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기, 내 기분 알기에 <웃음> 이해해? 응 이해해. 자 잠깐 나보고 키 작도 하는 거야? 걱정마 키 작은 것도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바닥에 가까운 책을 짓기 쉽잖아. 놀리네. 나키 작은 거 놀리는 것 같다. 풍상이다. 꼭 감시당하는 것 같아. 로맨스 책때문 음. 사과 그림이다. 내 그림 수업에 들어온 거라면 나중에 와야 할 거야. 그림 수업 도서관에서 그래 아가씨 어떤 책. 일단, 표지와 안에 사파가 있잖아? 그림을 배우면 우리 자신에 대해, 대해 더잘알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구나, 사파도 책의 일부지. 그래서 원진이, 원인이 뭘까? 지금은 안 된다는 거는 이따가 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 밑에 길이 있는 거 가보자. 문의쪽지가 있다. 극과 극으로 통하는 거야. 어느 책이랑 놀아야 할지 가르쳐 줄수 있어? 응 음. 이거 힌트를 줘야 내가.. 어떻게 해보긴 하는데.. 다시 해볼까? 타이틀 한버 다시 해보자 주황색. 음, 그 모는 보라색 아니면 초록색인데, 보라색 아니면 파란색인데? 도전? 파란색 그건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 파란색이다 오케이 이앞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가시면 있어요 다시 보시기 보면 될 거예요 다안 맞는겨. 이거는 다시 와 나중에 다시 와야 될것 같구나. 다른 길을 보자 한번. 해고. 이건 아까 했던 말이니까. 당겼고, 여기 아까 했던 곳이니까. 그럼 여기는, 다시, 여기 말고 딴데 가야 되네? 우선은. 딴 곳을 찾아봐야겠다. 책이 많다. 어? 패슈가 색 옷차림에 보색을 쓰는 걸 생각해본 적 있나요? 보색이란 색원에서 반대 위치로 있는 색을 말합니다. 보색은 반대의 색상이기 때문에 다른 색들과 비교해도 가장 강한 대비를 냅니다. 고색관계 예시. 노란과 보라. 빨간과 초록. 파랑과 주황. 아 아까 그거구나. 그 거기 있는데. 근데 없는게. 빨강이 없어. 빨강이 없었어. 요거를 한번 적어놔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까먹지 않게. 메모로. 노란과 보라. 그다음에 빨강과 초록, 그다음에 파랑과 주황. 이세 조합을 오차리하면 불안정한 것 같아도 제대로만 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빨강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보니까. 책을, 빨간 책을 찾아야 되는데. 어. 뭐지? 깨져 있다. 진열장이 피로 들려져 있다. 뭔가 불길한데, 얘는? 또, 저장, 저장. 어디 갔니? 잠깐만, 저장, 저장. 오, 씨. 잠겨있고. 여기까지... 그럼 빨강을 찾아야 되는데? 빨간 책을? 그조합이 써있었으니까 그 조합에 맞는 걸 해야 되네? 아 여기 달은 어떤 거지? 달 별이 빛날 때 열린다 음.. 여기에도 길이 있는 건가? 뭔가? 어허.. 뭐라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묻혀진 게 빨강이니까 혹시 부르니까 이걸 해놓고 빠강책을 붙여줬어. 잠겼고, 여기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건데? 그림이 뭔가 있는건가? 아닌데? 뭐지? 빨강이 없어. 뭐지? 여기서부터 막히네?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네?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아 진짜 고민되네 이걸? 야 진짜 이걸 어떻게 찾냐? 달의, 달의 방한번 가보자 호시 부르니까 달의 방 가보자 어? 들어가지네? 들어가진다 책은 먼지에 뒤집히면 안 되니까 책장 먼저 청소하고 있어. 그런 일을 시간 안비하면안 돼. 저장고축 오른쪽부터 노래 연주를 하고 있구나. 바이올주하는 연주하는 법 배고 싶은데 난 손이 없어. 시계바늘만 없다. 그모는 반대쪽으로 가야겠네. 반대쪽에 있나? 반대쪽 한번 가보자 어? 안 가지는데? 어? 여기 아닌가? 여기까지 온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오른쪽도 길 있었네? 가져간다 첼스 피로를 신데렐라는 책이 있다 책한 페이지에 표시가 남아있다 그리고 시계 12시에 가리키며 마법 풀릴 거란다 음.. 아까 거기 물뭐어쩌 있었으니까 물한번 줘보면 되는 건가? 아까 물못 주라고 했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저장 한번 하고 여기서 군소에서 물을 아이템에서 양동이로 여기다가 가서 아니야? 아닌가? 우주라고 있었는 것 같은데. 아, 혹시 그 다른 나무인가? 여기, 여기다 부려야 되나? 아, 여기다 부려야 되구나. 가져간다. 빨간 책. 어, 그럼 아까 거기로 가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아까 거기로 가면 되니까. 와 드디어 드디어 얼마 안 남았어. 빨강색으로. 응, 음, 됐다. 잘했어, 아리아. 나갈까? 나간다? 오, 열쇠 나왔다. 아야, 뭐지? 오, 열쇠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아, 여기 잠긴데 있었지. 여기 한번 가보자. 오, 된다. 오케이. 나 샷.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시... 조정은 없으니까.. 바늘..옷.. 어? 어? 그냥 눌렀는데네안듯해 해도 바늘이 반짝인다.. 가져간다.. 아.. 아까 그거 이제 시계 바늘 있는 거.. 가는 건가? 달의 연역 가보자. 달 쪽. 이제 달 쪽으로 가면은 되겠지? 또 가기 전에 한번 저장을 꾹 해줘야 돼요. 여기다해 놓고 이제 달의 연역으로 가보시다. 아까 달 있는데 오, 오! 오, 씨. 죽는 줄 알았네? 여기. 여기서 위빵? 윗방? 위빵인가? 여긴가? 여기 뭐 있나? 여기도 아니고. 계단 쪽 오른쪽